안녕 안녕 안녕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오늘 e a tea, tea, tea. 요 h 요 w 요 i t e d She waited, i 놀랐지? 뭐 하고 있어요? 뭐야? 네, 아직 let tea. What was I? Well, I'm n 우리다 u r e I'm not 사랑의 삼각관계. 아저 사랑 <웃음> 제가 지웠어요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 아주 이모티콘도 안 붙이고 진지하게. 미안해요. 제가 이번 타이트 타이틀 <웃음> <웃음> 저희 <웃음> 데뷔 데뷔 싱글 <웃음> 데뷔 싱글 <웃음> 제목 사랑의 삼각관계입니다. 사랑의 삼각관계. 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화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아 okay. 예. 잘못, 잘못 눌러가지고 우리. 옛날 브이라 <웃음> 들어갔어 저 1위 했을 때 우리 1위에서 브이라이 네? 들어갔어 오예 어. oh, yeah. 안녕 오늘 비가 오는데 어? 왜 비가 그쳤지? 그쳤네 우리가 와서 아니야. 그쳤어 <웃음> 그쳤어 아까, 아까 <웃음> 엄청 왔는데 아까까지? 그니까 러 비가 그쳤네 세요 리즈 예뻐요 맞아. 리즈 예뻐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온이 너무 예쁘다 <웃음> 왜 그러지? <더럽지? 웃음> 사랑해요 유진 유진아 너무 예뻐 I love you <웃음> 레이도야지다 바... 아까 네. 레이 옷이 되게 귀엽대. 오늘 건지워 입었어요. 생각해. 혼자 야! 아까, 야! 야! 아까 야! 그 레이 부컬스트 내가 부컬다가너찾잖 네. 근데 너 뒷모습이 진짜 너인 거야. 아 진짜요? 어, 원래는 이제 애들 찾을 때 약간 뒷모습 보고민하거든그 아, 어, 응. <웃음> 오늘은 진짜 네 어깨 퍼프가 <웃음> <웃음> 너무 레이였어. 레이 진짜 레이 나리까지 했어요. 맞아. 언더버거 레이그 <목소리> <맞아. 목소리> 레이 자체. 레이 자체. 레이 자체. 여기서 너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에이 사랑해.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땡큐. 데이짱, 유진짱, 리즈짱나 바질이랑 방울토마토 키우대 오. <목소리> 와, 진짜 좋은 t m i 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키우려면 그 데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죠 뭐아 이렇게 타고 알아, 알아. 이런, 거, 거. 이런 거 이렇게 런이 세워, 세워야 세 되잖아 알지 맞아, 알지 맞아. 알지 그거 오이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완두콩도 네. 아닌가? <웃음> 그럴 거 같아 그래서 나 그, 아, 키워봤어 결론 응. 키워보고 싶다 어, 키워보고 아, 싶다 키울 의향 있으신가요? 인, 있어요 있어요? 토마토 리즈 콩 토마토랑 <웃음> 콩, 콩, 콩 키워야겠다 언니는요? 콩마토? 콩마토? 콩마토 만들자 콩마토? 콩마토, 콩마토. 만들었어 나는 뭐 키, 키워보고 싶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 근데 바질은 키워보고 싶어 바질? 나상추 응. 상추? 어. 상추는 그냥 잘랐는 깻잎? 깻잎! 아니 명이나물 명이나물 명이나물, <웃음> 명이나물 키울 거예요 나 <웃음> 근데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 진짜요? 저도요 느낌이 음. 헐다 너무 예뻐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읽기로 했어? 어 그러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그런 댓글. 좋은 댓글을 보면서 자신감 키우는 시간. 와. <웃음> 이렇게 돼? 진짜 별로래. 내마음속에 어. 아. 아. <웃음> 와우. 어. 오. 오. 오 마이 다건조 같아. 그쵸. 아이브는 티만 입어도 권주 같아요. 저 티만 입었는데 권주 같아요. 여기에 댓글 남기면 어떻게 되지? 내 아이디가 나오는 건가? <뇨> 사실 그렇죠? 아까 댓글 달려고 쳤는데 이거 올리면 내 음. 진짜가 공개되는 거죠. 그죠? 아, 까럼안 돼요.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조심, 조심. 희양. <뇨> <뇨> 아, 저나 이거 바꿨어요. 그러니까 음... 궁금했어요. Guess... 이거 뭐 레인보우야. 근데 나도 무슨 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 뭔가. 패션. 귀엽잖아. 엔 n d t h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아유. 얼마지? 내가 심심할 때 계속 뭔가 돌리게 돼. 알죠 알죠. 좋아. 자꾸 신경 쓰여 언니가 휴폰에때 여기. 그래? 갈랑갈랑 거려. 응. 귀여워. 금 <저거. 웃음> 맞아 레아 이도그 드라마 본다며? 우, 야, 나도 그거 봤다. 아, 그 어. 이상한 응. 봤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 봤어어나 봤어. <웃음> 빨리 뭐 한국에서 응. 1등이야 지금. 맞아 진짜 1등이야좀완다 야, 죄다. 뭐지? 뭐. 그라그 어, do 이상한 변호사 우영이라는 드라마 있거든. 응. 그 진짜 재밌어. 음, 이렇게 될 거야. 오. 거기서 약간 친구한테 인사해우우 쭈다, 연쭈우동 쭈다, 끄이 그러면 언니는 동그라미 안유쭈대진나 너무 귀어 그래서 김김 쭈다, 레 쭈다, 이, 이 그러면 너는 김쭈나 뭐야 이거뭐로할 거야? 지원이는약 리즈로 할 거야 <웃음> 여기서는 리즈 <웃음> 오케이, 시작 <웃음> 연속으로 해야 돼김리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 <웃음> 진. 안 d d to t 진 e u to the 려 i n 려워 다시 to the l e t t e the. Hmm! Hmm! h m 안 h m 유 h m 진 Hmm! 레 m m Hmm! h 리 m h 디 m h Hmm! Hmm! h Hmm! Hmm! h m Hmm! Hmm! h 괜찮아할수있어요습찮아요괜요 연습 김요괜리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괜찮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아요 괜찮아요. 한찮아아요 뽀뽀 요요요 <웃음> <뽀뽀요? 웃음> <웃음> 뽀뽀 반사 p a 무지 a 반사 p o 뽀뽀 반사 a Popo Panza. Panza. Panza. Panza. p a 삼각관계 a n z a Panza. Panza. Panza. Panza. Panza. p a 원래 커플 이거 네. 이거래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커플이에요. 리즈라는 커플. 네. 근데 유진 언니라는콘 자매. 그래서 사랑의 삼각관계예요. 유진 언니 날 좋아해. 그리고 우린 자매잖아. 근데 좋아해. 이건 사랑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웃음> 자매는 <웃음> 가족이니까 가족은 사랑이죠. 근데 그래, 이거는 진짜 사랑했어. 사랑이니까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의 삼각관계라고 했어요 제가 오. 잘 지었죠 다이브 잘 응. 잘했네요 잘했죠 문과 신가 문과요 구독구독 다 같이 구독구독 잘했어요 과연 레이의 선택은? 레이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나요? 그러게요 근데둘다 컴맨... 거절하실 거잖아 <웃음> 아니, 거절은 안 할게요 에이, 거절은 안 하죠 우리 레이의 네.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는 둘다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좋아하기로 했어요 선택 안할거요 그래, 네. 선택을 해요 선택은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면 안. 다 좋아하면 돼요 맞아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 좋아 하면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셋다 같이 하는 거 꾸이 아니고 이제 이거야? 어, 이거야 네세 명이니까 네 삼각관계니까 네 명이 되면 음. 여섯 명 음. 됐다 <웃음> 다음에 다 같이 하면 되겠다 <웃음> 아, 외국어가 오늘 진짜 많아 내가 읽어볼게 좋 읽어봐 아직 안 보여 리스 okay. 예 라는 댓글이 있었어 리 <웃음> 리드 전주이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음.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아무 이 사람이. 배고프다. 다이브 밥 먹었어요? 그게 안먹었어요 배고파요. 비 오는 날인데 뭔가 특별한 거 먹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은 김치전. 응. 김치전, 나 김치전 좋아해 그렇다고 응. 예진 언니가 알려줬는데 맞아, 비오는 날에는 김치전 전,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대, 약간 전 이렇게 구울 때 그런 소리가 들어 딱. 그게 약간 빗소리랑 비슷해서 음. 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 의미가 있네요 몰라서 음. 확실하지 않아 <웃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어, 비가 오면 오늘은 오늘은 뭐 뭐뭐 오늘 뭐 추천 지쳐 추천, 추천 메뉴? 천하고 싶은 건 따뜻한 거? 따뜻한 국물좀 음, 더운데. 더우면 근데 콩국수. <웃음>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웃음> 좋아해요, 아. 저 콩국수 안먹봤어요 근데 저 그게 있어요. 짜글이 두세요 음, 짜글이 아, 네? 짜글 맛있겠지? 짜글이 추천합니다 레이는 나쁘지 않네요 짜글이 추천 지원이 콩국수 좋아해? 콩국수 별로 안좋아하는거같아 요 어, 콩국수 그때 한입먹고 아, 아, 안먹었던거같은데 콩 싫어해? 콩은 좋아해 근데 콩국수 좋아. 지원이 오늘의 그거는? 저메춧? 응 음, 저녁인가요 저녁이니까 저녁니까 음. 더우니까 음. 더운데 습해 습해 뭔가 건조한걸뭐뭐 먹어야 거군요. 돼요. 오늘 몇 도야? 24도. 그래도 24? 오늘 30도는 안 온대. 최고가 28. 치즈 김치볶음밥. 에 반숙란. 우와. 음. 먹겠다 <웃음> 오늘 오늘 리액션 이 굉장히 그렇죠? 좋네요 어, 좋아요. <웃음> 김치 아, 뭐지? 치즈 김치볶음밥? 치즈, 김치, 치즈 볶음밥? 음료는 음료는? 그래. 음료? p e p s 야 제로콜라. p e p s 예. p e p s 음료까지 골라야 돼요. 맞아. 요즘은 Pepsi 죠 응, 아무래도. 건스이 <웃음> 배고파. 어, 너안배 아니, 아나이 어, 했어. 그러니까. 했어, 했어 아 여기 안한 사람이 없네. 오케이 있다. 아, 오케이. 여보 봐. 가셨다. 안아셔 안아셔. 갑아. 시계고 싶었는데. 다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음, 음. 티아모티아모가 어, 어느 날 만인 줄 알아요? 티아모스페인인가 티아모. 티아모 사리 프랑스 프랑스 티아모가 응. 스페인 아닌가? 티아모 사랑해라는 뜻뜻 아니야 일단 맞아요 아 티아모 아지아 뭐 알고 싶어 티아모 사랑해란 뜻이야 아 사랑해 다이브 티아모 다이브 티아모, 티아모. 스페인어 맞아 그러네. 내가 조금, 조금, 조금 오늘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인 가봐 오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웃음> 나, 나 브이앱 하면 신나 원래. 펜션이 아주 <웃음> 미안해. 저와서 톡톡한가 보니까 신나서 똑똑해. 어깨도 좋아요. 어 지금 어깨 이 서바지고. 어깨 지금 이게 자신감. <웃음> 자신감. <웃음> 어 맞아. <웃음> 자신감 충전. <웃음> 이거 지금 자신감 이고 <웃음> 자신감. 마하이키타, 마이키타, 마이키타, 마이키 마이키타, 마이키마이이키타이 마이키타, 마이키타, 마이키타, 이키타마이이키타 제가 키타 열심히 타네이키타마이키히 마이키타, 마이키타, 마이키타, 이키타 마이키타, 마이키타, 마 아, 진짜, 근육 이만큼, 있으면 어떡하 아. 춤출 때 힘들어. 려 진짜, 뭐, 할까 <웃음> 약간, 이렇게. 다이브다이브 단백질! 타이브! 타이브! 단백질 먹었어? 타이어타이 <웃음> 단백질. 단백질 <먹었어? 웃음> <단백질 먹었어? 웃음> <웃음> 이제 일본 가는데 리즈는 마음 준비됐어? 준비할까요? 유진 언니는 됐을 거고 됐습니다 깜냥이 안 됐어? 일본어 그거 해서 인사 시작합니다. 저는 리즈입니다. 도저히 고맙습니다 오오 유진상, 다음 안녕하세요, 아이문의 유진입니다 아, 재미없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오 아,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요. 어떡해요 유진 아, 언니가 좀 추천할 만 있어요? 일본 갔을 때 뭔가 쓸 만한 거. 키테 쿠테아리가고마스 음. 키테 사합니다 아, 사테아리고마스 <목소리> 공연 같은 거할때들 그리고 편비니 どこですか? 편의점 どこですか? どこですか? ですか 스타쉽 대료수석다사네. 매니저 님한테 알려 드리고 어, 저 매니저 님한테 제가 매일매일 한마디씩 알려 주고 있거든요. 일본 어로근도 오늘 오늘 안 했고 어제는 스토로 사시 때보다 사이 알려줬어요. 빨대 꽂아주세요. <웃음> 그리고 다음 스케줄은 뭐예요필요해 일상 일본어. 이제 한사 매니저님 볼 때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브 매니저입니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브 매니저입니다. 지이 일본어 배운 적 있어? 저 중학생 때 학교에서. 학교에서. 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신비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야 이안, 괜찮아 하면 가면 갑자기 막 그래 갑자기 막될 막 수도, 뭐, 수도 있어 그리고 레이가 그, 있잖아 맞아, 내가 맞아, 있잖아 레이, 내가 있잖아 자신감 <웃음> 자신감 내가 있잖아 <웃음> 어. 최근에 재밌는 일 없었어? 재밌는 일이요? 응 아까 봤어? 지연이도? 그럼요. 궁금하지? 하고. 당지코 보이. 궁금하지또 최근에 재밌었던 거? 응. 음... 음... 어. 이거 다내 습관 찾았다. 그렇지? 응. 고민되면. <웃음>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비 다시 오기 시작했 근데 그게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많이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안 왔던 걸다 쏟아붓는 거 같아 아까 쭈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 <놀람> 낮에는 안 오지 않았나? 좀흐리기아 아, 아침에 아안 왔나? 계속 왔던 거 같아요 응. 아침에 공사 소리 들은 사람 쭈두두두? <놀람> 응못 음. 들었어? 아못 들었어? 일찍 나왔구나 아네둘다 일찍 나왔어 오늘 그 무슨 드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위집이 <웃음> 공사를 하는지 어... 그래서 가지 깼거든? 응. 깼어. 그래서 와 이제 다시 잠못 들겠지 하고 내가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음. 이상하게.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 하고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그걸한 30분 정도 끼고 있었나? 근데 빼니까 어느 순간 소리가 그친 거야. 응. 어. 그래가지고 아, 그냥 헤드폰 끼지 말고 바로 잘 거리 생각했어. 음. 그럴 수도 있죠. 잠기가 밝아졌나 봐. 아나만좀었나 어... 그렇잘 자던데, 그렇죠 저잘 자요. 한번 잔되면 계속 잘수 있어요. 챌년지 해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지? 오랫동안 자나. 저는 못할것 같아. <웃음> 네. 저는 빨, 저는 자주 깨가지고. 네. 나잠귀가밝아 <웃음>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눈이 떠져요. 음 그래서 저는 아마 꼴찌를 하지 않을까. 아니 <웃음> <만약에> 한다면? 건강이 <웃음> 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건전세. 건강? 건강. 공간. 공간. 신기하지 않아? 공간 당연히 있겠죠. 나중에 다이브가 여기에 합성해서 뭔가 음식 넣어주는 거야. 그 원하는 거야? 응. <웃음> 역시는 해주네. 유진 언니가 최고어 합성이다. 합성해서 여기 음식 <웃음> 해줄까? <해주는가? 웃음> 해내실 거야? 안에 다,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좋리우에헤리 우리, 우리, 헤리우헤우에헤 먹으러 가야 돼. 아 허공 진짜 잘저안 먹어봤어요? 같이 먹으러 같이 가지, 가야지 언니. 언제요? 언제 그니까 <웃음> 언제가 진짜 힘들다 <웃음> 정할 언제죠? 수가 없고 완전 정하기 좀 그냥 먹으러... 허거는 진짜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맞아 <웃음> 진짜 괜찮을 <웃음> 때 그래서 우리 진짜 얘기 엄청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러네요 맨날 모일 때마다 허거 먹자 고 음, 했는데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었어 허... 허가... 나중에 다 같이 먹으러 가자 좋아요. Sure. <웃음> 유진이 앞머리 어디갔네요? 앞머리 오늘 고민하다가 넘겼어. 넘겼어요. 오늘 원래 내릴까 하다가 뭔가 <웃음> <웃음> 어, 느낌이 넘기고 싶네 해가지고 넘겼어. 약간 넘기면 <웃음> 성숙해지고 내리면 <웃음> 어려져요. 진짜. 그래서 느낌. 언니 오늘 언니 얼굴 쳐다봤는데 <웃음> 음. 예쁨이었어요. 진짜. 오늘 나까지 앞머리 내렸으면 세명다 있었겠네 그러니까요 왜안 내렸어요 미안 미안 머리 가쁜 앞머리 쏘리 쏘리 근데 지원이랑 리즈랑 레이랑 머리가 너무 귀여워 앞머리가 이렇게 하면 체리, 여기. 체리. No, no, 이렇게 체리 너왜 이렇게? 뭐요 아니 뭔가 되게 아이디어가 아나 아이디어 가 풍부해 어. <웃음> <웃음> 오늘따라 조금 풍부하네 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 오늘 우리 체리 <웃음> 탑승해주세요 <탑서엔스. 웃음> 와 진짜 신기하다 <웃음> 그렇지 응. 나라 있으면 재밌는 하루를 보낼수 있을 거야 어떻게 이걸고 체리라고 생각해 <웃음> 체리 또 뭐가 있지 또 뭐지 아니 뭐 포도 포도 세시 같이 포도. 그리고 당고 당고 당고 아, 우리 <목소리> 완두콩 <웃음> 완두콩 그거 <이렇게 목소리> 완두콩은 세개 있어야 돼. 완두콩. 맞아 완두콩 세 개네. 아 마음에 드는데 완두콩. 완두콩? 예술적으로 해줘서 예술적. 으로 예술적으로 저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타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브 t h a n 감사합니다. 안녕. 앨 큐티. 오예. 내가 아까 앞머리 기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저요? 응. 저나 리즈나 둘 다. 은별 응. 응. 응. 리즈 근본이요. 길러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저는 앞머리 개인적으로 제 얼굴 말고 그냥 응. 스타일을 앞머리 깐 스타일을 좋아해요. 응. 근데 뭔가 제 얼굴에는 앞머리 있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응. 응. 길러도 이제 시스루뱅처럼 여기 옆에를 기르거나 하는데 앞머리는 인생을 응. 살면서 계속 있었어요. 응. 그치 원래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풀뱅 아니었어? 약간. 약간 지금 상태는 아닌데 네. 설명이 어나 어제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연습했던 영상 좀 봤거든? 음. 우리 막그 노래도 나오기 전에 막 팝송 네. 커버했던 아 거데 보는데 우리 머리가 다 까만 거야 다 흑발에 어, 너 앞머리 진짜 많고 네. 이렇게 춤 <웃음> 넘쳤는데 머리 있잖아 네 그리고 지원이는 지금 흑발했으니까 약간 지그렁했어 그래서 어색했어 뭔지 알제 같아요 저도 네. 갤쌀리먹리하다가 옛날 사진이나 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먹을 수있누 쌀을 먹을 수는는어잘모르겠어 밖에 없어서 웃음이나 와에에헤 뭐야? 신기한 댓글이 많아요. 맞아. 지원이 그만 예쁘래. 그만 예뻐. <웃음> <웃음> 그만 예뻐. <웃음> 아, 그만 예뻐.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잘 듣는 다이브가 아닌 와이니까 매일매일 리즈를 만드는 리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단니다 아나 지원 지원이도 지구오락실 봤다매 지원이가 갔다 아니다고요? 아니 봤다. 아 봤죠. 응. 나도 아니, 봤어. 지기까지 봤어. 2인가2화2화까지인가 계... 봤을걸. 요난 유진이 응. 형까지 봤어. 유진이 형까지 봤어? 응. 유진이 형. 유진이 형. <웃음> 너무 재미 재밌, 그 너무 재밌어 보여. 진짜? 그, 그 진심. 태국 응. 가고 싶어지지 않어 응. 어, 가고 싶어져 음식 어어보고 싶어, 东西吃的东西吃的东西吃的东西吃的고고고的东西吃的东西吃的东西고고고西吃的东西吃가东西吃랑 갔던데? 的东데吃的东西 음식점? 西吃 음식점? 음的东西吃고东고吃고东西吃고东고고的东 거기 나온 게吃的东 딸기 的임 했거든 东西吃的东 아이엠그라운드인데 응. 여덟 박자야 응. 알아? 하나 둘셋넷요 어, 하나 둘셋넷 어깨 하나, 어깨, 어깨 위 아래 위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건데 이렇게 잘하거든요 원래 기본형이거든 네 기본형 뭐 이름 뭐하래 이름 뭐하래 <웃음> 네. 이름 뭐뭐너 이름으로 해도 되고 딴걸 지금 먹고 싶은 음식으로 할까? 어 좋아요 <웃음> 나는 나는 크림 파스타 기게데 괜찮아? 상관없어. 어어이가좀두 어. 글자 정도. 파스타. 파스타. 나는 나 뭐하지? 나나 아, 짜글이 뭐? 할래. 짜이짜이 돈까스. 돈스 짜글이. 나 뭐하지? 뭐 저, 고기. 고기. 고기. 돈까스 짜글이 고기야. 그러면은 응. 만약에 내가 소고기 이렇게 세 글자. 아 소고기. 소고기야? 그렇게 할게요. 소고기. 음. 뭐 지금부터 시작했어. 음. 소고기 여섯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아, 소고기, 아, 소고기, 아,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그리고? 지원이가 i 파스타 넷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아 a s t a 데 a 웃 t a 괜찮은데? 하나 아, 떨려 떨려? 근데 진짜 떨렸어 <웃음> 이거 막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러브다이브로 막 o 아 봤어요 o 응, 응, 응. 언니가 이 d g o o 그 각도가 좋았어, 허리의 각도가. 난 그거 해보고 싶어. 졌다. 졌다. 아 이겼다. 이겼다. 가위바이보 해보네. 해봐. 오케이. 너가 말하는 거지. 네. 안 눌진 거가 바위보 졌다. 이겼다. 이겼다. 아니 졌다. 아 이겼다. 이겼다지, 이겼다, 이겼다. <웃음> 뭐 이거 어자 어려... 다시 해봐. 가이바이보. 이겼다. 오 맞아. 어, 그런데? 예. 가이바이보. 졌다. 잘하는데 오. 네, 네. 이 결과랑 반대도 받아도 돼. 노래 보래. 가위바위보이 하면은 보보다. 깨걸 가이바이보. 이겼다. 오. 잘지 가이바이보?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아 어렵다. 근데 이런 게임이 잘못 하고 조금 불편해요. <웃음> <웃음> 불편해요. 뭐 <웃음> 아니 <웃음> 나이러면 <이름만> 진짜 좋아요 <웃음> 싫다고 말하기 싫어서 불편한 말 <웃음> 게임 잘 못하는구나 너무 아, 좋아하지 c 좋아해. 나는 불편해요. <웃음> 그래서 최대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o i 같아. 어. <웃음>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음. 멤버들 하는 거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리 h o i c e No choice. No choice. No choice. No c h o 볼 하트다! 으, <웃음> 음, 왜그래네 <웃음> <왜? 웃음> 아 근데, 근데 우리 벌써 한 30분 한것 같은데. 벌써? <웃음> 아닌가? 여기, 여기 나와요? 28분 <웃음> 37초 하고 있대요. 우딱 응? 응? 30분 되면 안녕할까? 뭐야. 좋아. 또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니. 34초야, 잘안 보이네. 소. 자, 우리 몇 초, 몇 초인지도 나와? 저기 있어요 저기 앞에 그 앞에 있구나 아 지금 이제 1분 15초 정도 남았고요 어머 오늘 비오는 날이 기념해서 이제 잠깐 한번 와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요? <웃음> 어떠셨나요? 어떠셨는지요? 음 응, 응. 안돼라고 하고 있어 음 응. 안돼 내일 오늘 엄청 귀여웠다라고 하지만 안가 안돼해여 캡처 타임 해요. 내가 촬 아, 그래. 캡처 타임. 오. 하나,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같은 거 해? 아까? 음, okay. okay. mm -hmm. 그리고 비 오니까 비오는 포즈. 하나, 둘, 셋. 그리고 뭐할까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음, 뭐 있지? 특별한.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밥 먹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맛있다. 밥 먹고 퇴근하기. <웃음> 하나, 하나, 둘, 셋. 했다. <웃음> 퇴근까지 완료. 오늘 이렇게 브이 라이브 많이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님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오늘 하루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파이팅. 안녕. <웃음> 사랑의 삼각관계 끝. 다음 월. 안녕. 다음 주 다음 주다음화안